으이그, 아직도 다용도 오케이를 몰라? 음, 향기 좋은데? 다용도 오케이는 친환경 재료로 만든 제품이라고 항균, 달취세정까지 하나로 오케이! 진짜? 써보면 반할걸? 다용도 오케이는 자연 그 자체야 피부에도 얼마나 좋은데 와 입소문으로 더 유명한 다용도 오케이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었잖아. <웃음> 오직 자연만 담았습니다. 다용도 오케이.